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자, 저번 시간에 휴키가 되어가지고, 악마와 계약을 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탈곡기 마냥 탈탈탈탈 털렸거든요. 어차피 이대로 체인소맨이 돼봤자, 그냥 짭 전기토맨일 뿐입니다. 최강의 체인소맨이 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핵고수의 법칙 무려 전섭 9위. 그리고 한국 랭킹 1위! 심지어 랭킹 1위한테도 이긴 전적 이 있는 핵 고수분을 모셨습니다. 누구시죠? 아그그전 V 김준입니다 오! 저 보스죠? 잔잔바리들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핵 고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잠잠잠잠 아, 아 오, 와, 근데 하려고. 잘 싸우신다. 짜식이. 아! 어. 이렇게 바로 죽겠습니다 음? 뭐야?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뭐, 저한테는 불안, 이런니 어, 일단은 가볍게, 예, 핵고수님 살짝 인증쇼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저. 오! 오! 우와! 좀 이런 거를 써, 써가면서 죽이는 건데.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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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몰라가지고 지금 스킬포인트가 11개 남아있거든요? 오! 어, 아씨 어, 역시 유진님이시구나 페리 있죠? 페리라고 부른그 파란색 아 파란색 그거 페리 이까지 찍은신 다음에 페리키라고 있는데 그거 한번아 페리킥? 이거? f 눌러서고 저거 막아보세요 다한번저한번 아, 때려도 제가 한번보여 쫙! 쫙! 쫙! 아야 이렇게 쫙! 쫙! 쫙! 어이 초반까지 많이 려어지는 거야 어! 막아! 이렇게 아아 막자마자 탕탕! 혹시 악마 능력이 뭐인지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게 로거랑 그리고 엑스킥이랑 퓨처사이트. 아 일단 되게 좋은 거하 나가지고 이기시네요. 이거 미래시 좋죠 이거. 오오오오 <웃음> 느려. <웃음> 너희들의 공격은 나한테 닿지 않는다. 아야! 아야! 얘를 일단 혼자 다먹보세요 이러한 한 마리 정도는, 야. 아무리 제가, 그, 허접이라고 해도, 아, 아니, 잠깐만. <웃음> 이렇게 막고 있을 때, f 누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알려준 에는 아, 다음엔... F, 탁. 아, F, 탁. 여기서, 여기서, F, 탁. 오오오. 탁, 탁. 이렇게. 탁, 탁, 탁, 오, 오 잘하시네. 요 아, 근데, 내가 더 아픈데요? 체인소맨 같은 거, 없는 막 먹을 줄 알았지. 체인소맨이, 딱. 그, 뭐, 심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어게 있는지 대한.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한 시간마다 50% 확률로 앱 어딘가에 나타나는데 심장은 돈 상관없이 다가실수 있고 개소만 보세요 이게 심장입니다 아 여기 있네 보이네 그 제가 좀 무빙 알려드릴까요?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오. 점프하면서 오 잠깐만 뭐야 왜 이렇게 화려해 이렇게 이게 해코즈인가? 점프한 다음에 바로 추를 눌러야 돼요 이거 맞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잘 되셨네요 오 아까 만 좀. 어야 이런 무빙도 있구나 이건 진짜 처음 알았다 아 그래서 조금 잘하시는 분이 뭔가 화려해 보이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악마 추천을 좀 해드릴 건데 아네이 칼은 화량에만 좋고 PVP에 되게 좋은 거는 아키가 스는저주 악마거든요 그게 이제 저주의 음, 악마, 악마 첫 번째 미래 악마 기초사이트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 저한테 알 보세요 이렇게 패딩도 가능해가지고 그엑스킥도 막히나 올라왔는데 한번 써보세요 에이? 아, 아, 아막 이것도 막혀요. 막히는구나 아 그러면 이거 발동 타이밍이 느려가지고 좀 보이신 분들은 쉽게 맞겠네요 아네아 어, 되게 쉽게 맞는 사람들 그리고 일단 레벨업 제일 중요어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꿀팁 그러니까 레벨업 꿀팁 아까 전에 야쿠자를 잡으면서 레벨을 빨리 오리는 것도 있고 음 그리고 그 박지앙 말하고 아까 전에 보셨죠 배를 잡으면 수직한 레벨을 빨리 돼가지고 처음 하신분들 입장에서는 요거 마인을 잡는 퀘스트 이거 한 마리 잡으면은 거의 한천원 정도 벌리는 것 같거든요? 그 어몽어스 보신나요아네 어몽어스 오모어스. 어몽어스가 그 경험치로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주기 때문에 예, 이게 정말 꿀팁이고 PVP 이제 좀 알려드릴 건데 어. 지형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싸운다면 뭐 미어 나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네네 미어 나갔을때같은데 어. 이렇게 미어 나가면아네아 벽을 좀잘 활용을 하자 아네 맞아요 그 다음에는 이 예, 제가 아까 전에 알려드린 이 무빙 잘 쓰면서는 거의 대부분 이혀요좀 많이 그 다음에는 이제 패딩 패딩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음. 렇게막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만한 사람은 이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휴진님. 어, 저도 이제 벌써 고수가 된 건가요 그러면? 그럼 바로 선생님께 도전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들어와! 팔팔 팔! 아야 아야 아야! 미래시 사수. 아맞 아, 어 저. 능력 쓰셔도 됩니다. 하! 아, 지금 능력 쓰는데. 어, 어. 아 그럼 나배우부터 헤링을 오 오오 아이 상금 무빙이 그거 뒷무빙이구나 아네 우와 오, 이거 엄청 화려한데 여기 되게 공격이 스타일리시해지네 잡잡잡잡오오 어머 어머 어머 아야 아야 뭐야 방금 피가 확 달았어 아되겠다 저주가 이래 아, 잠깐만, 잠 아, 야, 아, 야, 미네지 야, 이거 뭐야? 피어싱 뭐야? 어, 뭐야? 아아아아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어, 어, <뭐야>, 어, <죽으셨네? 웃음> 아 어, 어, 어, 어, 어, 어, 그리고, 제가, 열쇠는 못들린게 있는데, 인블록스라고 툴을 제가 하거든요. 아, 네, 여러분들, 또, 우리 또, 해꼬수님 오늘 와주신 해꼬수님 아, 아야! 이 녀석이 고 오늘 첫 번째 제가 좀해코스의 법칙 또해코스님의 꿀팁 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 김블록스님이라고 하셔요 멋진 영상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놀러가셔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휴지채널 보고 놀러왔다고 이렇게 또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서 김블록스 채널 요즘 이벤트로 자주 하니까 말이 들으세요. 또 이벤트까지 그러세요. 하시나요? 부탁자 이벤트까지? 어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김블록스님이 도와 주신 덕분에 한 단계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제 마지막 엔딩 인사 아시나요 혹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 오, 같이 한번, 어 좋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휴파. 휴파. <웃음> 다음에 봅시다 여러분.